저번주에 보니까 스팍스님께서 그렇죠 아주 네. 압도적으로 1등을 네, 하셨어요 압도 <웃음> <웃음> 네. 아무도 돈 이것보다 못올려! 흥! 이렇게 할만한 예수를 주셔가지고 <웃음> 스팍스님께서 네, 이번주에 미션을 주셨나요? 미션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예 어, 안녕하세요 아,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네. 네 안녕하세요 중식이 밴드 여러분 스팍스입니다 네. 이번 방송 때 진행할 미션은 스타킹 쓰면서 노래 부르기입니다 네네. 시원하고 굵게 짧게 망가져주세요 네. 네 기대하겠습니다 중식이 밴드 화이팅 자 그러면 은 우리 스타킹 이제 써볼게요 우리 저번 주에 쇠고 후원자 스팍스님의 미션 자 이제 써볼게요 <웃음> 써 볼게요. 네 이거 참나 이거 뭐 이게 들어가? 안들어가는데 대가리? 야뭐 SBS 같은 데서 하는 거를 여기서 할줄 몰랐는데 <웃음> 네, 아 스타킹 쓰니까 세상에안 보이네요. 와, 안 이거 뭐어 이거. 야, <웃음> 이거, <웃음> <진짜? 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이거 리코더를 <웃음> <웃음> 예, 석기네 불이 나가 이안 <웃음> <웃음> 예, 미션감사합니다. 스파 감사합니다. i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부끄럽지가 e c h e court. I'm going to go to the c o u 는 t I'm going to go to the court. I'm g o 지 틀리고 나이냐, 틀리고 <웃음> One, two. One, two, 머리가 떼어가네, 머리가 빠져가네, 주름도 들어가네. 주주. 나는 내 머리가 떼어가네, 장가도 못 갔는데 조금씩 서서 가네. 예! 아! 이거 벗게 해줘 제발. 다들 <웃음> 만족하셨습니까? 벗으라는 말은 아직 없는 거군요. <웃음> 네 그런 거 같아요. 버스님 사람 살려주세요. 아 잠깐만, 도둑들은 왜 이런 스타킹을 쓰고 도둑질을 할생각했을까요난 지금 써봤는데 이해가 안 가요. 이거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이걸 쓰고 도둑질을 하는 뭔지 모르고 훔쳤을 것 같아. <웃음> 정리를 해볼게요. 벗어서 된대요. 어, 벗어서 된대. 아, 감사합니와 뭐 하는 거야 아, <웃음> 성공! 네, 성공했습니다! 아, 아, 아, 스타킹 쓴 채로 니코도 보는 사람 처음 봐요 아, 웃는 자의 특권님 이게 뭐야? <웃음> 스타킹 쓰고 있으니까 처음 보신 분들이 뭐, 뭐 하는 거지? 어, 맞아, 맞아 뭐 하는 거지? 어 뭐야? 이러면서 안 나가고 계신 가또 이상한 짓 할까봐 네네 네 이거 참재미있 참신한데? 이러면서 신박한 또라이들이다? <웃음> 괜찮은 것 같아요. 우리 뭐 이상한 것좀 하죠. 네, 예, 예. 이상한 미션이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그러니까 구독자를 위해서라면은 그렇죠. 저번 주 햄버거도 네. 재밌었고요. 네, 햄버거 재밌었고요. 아.